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업데이트 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내용은 다크 위저드의 패시브 스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이거 완드 수련이라고 되어있던게 마법봉 수련이라고 바뀌었고요 팔라딘의 패시브에서는 유린책과 신의 축복 두개의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유린책이 용웅 등급이었는데 휘기등급으로 내려왔고요 신의 축복은 희귀등급이었는데 영웅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어 밸런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위그르드라실의 축복 세인트 스킬이죠 이 스킬이 본인 포함이 안된 힐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본인 포함으로 힐이 들어갑니다 그것밖에 딱히 바뀐게 없네요 뭐 개수가 바뀌었다거나 뭐 쿨타임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영웅 등급의 방어력이 모두 1씩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자 투구부터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녹화한 거래소 영웅 등급 아이템들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메인 퀘스트에 셀루비아 거미여왕이죠거미여왕과 니다 벨리르의 라이노르 코뿔소 이두 개의 보스 몬스터가 난이도가 하향됐다고 합니다 대류 침략자 가름을 처치할 때더 많은 유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보상 획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고요 어 거의 이제 참여만 하면은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정 딜량 기여도가 필요했던 것 같았는데 어 지금은 패치 후로는 어 한두 대만 치면은 그냥 바로 참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파티 초대가 왔을 때 응답 대기 시간이 20초로 변경되었고요 자그 다음 오류 관련들이 있는데 어, 대결 중에 창을 최소화할 경우에 GPU가 상승하는 현상이 수정됐고 어, 니다 벨리를 대륙 메인 퀘스트에서 설명과 임무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 관련 내용입니다 첫번째 이벤트는 아이스 벌꿀술 드랍 이벤트고요 8월 4일 새벽 4시까지 어,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그냥 일반 필드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면은 저기 있는 아이스 벌꿀 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여기 던전에 있는 파티 던전, 정해 던전에서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력 1, 명중 1, 어, MP 자연 회복량 1을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이고요 20분간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필드에서 얻은 후에는 여기 폭죽 모양, 여기 폭죽 모양을 눌려서 여기 해당 탭에서 교환을 통해 원하는 아이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캐릭당 정해져 있는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여길 먼저 받아야겠죠. 마력의 정수 최대 2개, 위그드람 최대 10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하고 남은 아이템들, 남은 이 벌꿀술은 8월 11일 점검 때 모두 삭제된다고 하니까, 혹시 교환 다 하고 남으신 분들은 그 전에 아이템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7월 21일 새벽 4시까지고요 어, 그냥 출석 보상으로 마을을에서 추가권을 받게 됩니다. 자, 1일차에서 3일차까지는 2챕터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니다 벨리를 3챕터에 말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어, 등급이 딱 정해져서 받기 때문에 어, 해당 등급별로 말 의뢰서를 받게 되고요 어차피 보상 자체가 랜덤으로 받아서 이거는 그냥 확실히 운빨일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벤트는 대륙 침략자 처치 이벤트 2주차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7월 21일 새벽 4시까지고요. 어, 저번주 했던 거랑 똑같이 2시 8시에 나오는 가름 잡는 거고요. 어, 가름 잡아서 나온 보상 저번주랑 똑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2주차 시작하게 됐고요. 보상도 그냥 똑같이 그냥 기간만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딱한 번만 받을 수 알았는데 이 이벤트 어, 수집 다세번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이벤트고요 7월 28일 새벽 3시 59분까지 할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매일매일 받는 미미르의 지혜를 또 이제 매일 주는 이벤트인데 자 이번에는 뭐 2만개 1 만개 나눠서 안주고 한 번에 3만개로 받게 됩니다 기간이 28일 새벽 3시 59분까지니까 27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초로 접속하는 그 캐릭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본캐로 들어오나 여기 지금 부캐로 옮겨도 이렇게 우편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절대로 부캐 보인다고 먼저 받으시면 안됩니다. 부캐, 본캐 둘다 동시에 보이는데 한쪽이 받아버리면 은 이렇게 비활성화돼서 안 받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본캐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본캐, 부캐 둘다 떴다고 해서 부캐로 먼저 받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과금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칸에서는 뭐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들은 없고요. 이벤트 칸만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룬 소환, 스텝업 패키지. 여기서는 스타트업 패키지 1, 2, 3단계처럼 룬 소환만 1, 2, 3단계 있고요. 들어있는 구성은 다이아와 룬 상자, 그 다음에 룬 뽑기권이 들어있습니다. 첫번째 11,000원짜리 안에서는 이룬 뽑기, 룬 뽑기 5장 일반부터 전설까지 나오고요. 룬 상자 안에서도 일반부터 고급까지네요. 장긴 룬에서는 일반부터 고급까지 룬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받는 33,000원짜리는 1,500다이아의 빛나는 룬 상자, 여기는 일반부터희귀까지 나오고요. 뽑기권은 그대로 일반부터 전설까지 나오네요. 첫번째 11,000원짜리에서는 1회 뽑기를 5개 줬는데, 33,000원부터는 바로 11회 뽑기권을 한장 주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 5 5 0 0 0원짜리고요 2000다이아와 축복의 룬상자 이 축복의 룬상자는 일반은 나오지 않고 고급부터 영웅까지 드랍되게 되고요 뽑기권도 그대로 일반부터 전설까지 11회 뽑기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한다 했는데 바로 이 3000다이아짜리 룬 뽑기권이 있고요 서버당 세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구성은 11회 뽑기권 3개가 들어있고요 한마디로 30회 뽑기죠 30회 뽑기가 들어있고 어, 룬상자는 고급부터 영웅까지 나오는 어, 룬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어, 3000다이아 한 번으로 딱 구매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소가금도 다른 구성이 조금 괜찮다고 보거든요 3000다이아 면은 한 4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어, 지금. 젠버리가 좀 잘되고 있기 때문에 3천다이야 한번 정도는 무소가금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어, 소환권 뽑기를 하나만 주면은 어, 좀 고민될텐데 1 0일에 소환권을 3개 주거든요 30회 뽑기기 때문에 한번 노아볼만 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럼 마지막 추가된 33,000원짜리 스킬 강화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는 희귀선택 기술서 한개를 받고 10만 골드를 받습니다 그럼 기술서 상자에서 일반부터 희귀를 랜덤으로 받게 되고요 자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술서와 교본입니다 기술서는 여기 액티브 스킬 액티브 스킬을 기술서라 부르고요 교본은 패시브 스킬의 강화 재료를 교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패키지에 파는 거는 액티브 스킬이죠 액티브 스킬의 강화 재료를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딘 패스에 추가 구매가 가능한 현상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추가 구매 가능했던 부 분만 이득이었던 부분인 것 같네요 이렇게 7월 14일 업데이트된 내용과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